자 목사님 오늘 함께 읊조려볼 말씀이 어딜까요 네, 오늘은 잠언 1 7장1 4절 말씀인데요. 음.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말씀 중에서 시비를 그칠 음. 것이니라 아. 이 말씀을 읊조려보면 좋겠습니다. 이 말씀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 교인들 중 아. 혹시 시비가 있으신가요? <웃음> 네 일단은. 네. 인생 전체가 시비인 것 같아요 뭐, TV를 보건 공부를 하건 음. 뭐라건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네. 그 일까지 그 일을 우리가 또더할 필요는 없고 음. 네. 우리는 대신 선한 뜻이 뭔가 음. 그 일을 찾는 일에 좀 집중하는 음. 에, 역할을 하면 좋겠다 네.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시비는 누가 이야기 안 해줘도 우리 본성에서 알아서 한다 음, 음. 네가 여자 사람 뭐가 잘, 잘했다 잘못했다 말해주기 전에 음흠. 자기 양심이 이미 다 알아서 하고 있고 음. 그리고 그 일은 사단이 쉬지도 않고 매일 하고 있다 아하. 그러니까 너는 그일 제발 그치고 음흠. 그런 일 제발 하지 말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일단은 선한 뜻을 찾아내기 전에 시비를 좀 그쳐야 네. 다음 단계로 가니까 이 시비를 그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응. 자 오늘 함께 읍졸해볼 구절은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. 부사님 그, 자꾸 읍조이다 보니까 네.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네. 똑바로 해 이렇게 <웃음> 시비했던 거에 자꾸 떠오르네요. <웃음> 네. 제가 이걸 많이 읍조이면서 정말 신기한 게 네. 네. 어릴 때부터 음. 아직도 시비를 그치지 않고 계속 온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, 선생님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아, 네. 아직도 아그 사람이 이게 문제야 어. 그 사람이 이게 문제였어 음. 어허.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다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. 는다 그쳐라 어. 언제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래 아하. 네. 그리고 안 만나고 있지만 주변에 의외로 그래도 내가 한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 중에 네. 시비로 계속 머물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 연락도 안 하고 아, 그 사람 그게 문제였어, 음. 이게 문제였어. 특히 저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시비 속에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. 아, 아 그때 내가 그 잘못했어. 왜 그랬을까? 음. 아,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주님은 다 그걸 그치기를 원하시는데. 그면그 네. 속에 다 선한 뜻이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음. 또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 서로를 하나님이 이제 아름다운 삶을. 만들어 오신 과정이었는데 음. 선한 뜻이 없는 게 없는데도 시비로 머물러 둬버린 게 너무 많은 음. 그런 걸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. 네. 아 나도 이제 고만그치야겠구나 아. 언제까지 그 시비를 계속 유지하고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아. 그리고 몇 사람은 아예 그 사람 그런 사람이 하고 딱 내가 음. 규정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치질 않은 거예요. 네. 참 의외로 사람들이 그러면서 삶의 많은 부분을 내가 스스로 잃어버리고 음. 소중한 사람들을 그냥 잃어버리고 또내 음. 인생의 과거를 내가 그냥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음.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못 찾고 음. 그냥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자기 삶이 뒤를 돌아보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음. 또 부끄럽게 느껴지고 자꾸 음. 감사로 끝나야 되는데 네. 감사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시비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거다 그쳐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다새나가게 하는 네. 인생의 행복을 다 하나하나 새나가게 하는 어느 날 보면 이게 뚝이 진짜 다 무너져버린 음. 것 같아요 야. 삶 전체가 무너져가지고 이 시비들이 그냥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 되겠네요 외로운 사람이 되는 네. 야. 저는 그 시비로 분주할 수도 있겠구나 에이. 쉬지 않고 계속 그 이제 막 하면서 분주한 <웃음> 때가 있었던 것같은 그이 시비를 그친다는 게, 목사님, 그 그렇게 폭넓게 해석이 되는군요. 나에게 네. 상처 줬던 사람들, 네.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도 시비였군요. 그러죠. 어. 그 속에 내가 그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, 그러네요. 이 말씀을 읊졸일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 떠오르게 하면서 아하.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그러네요. 음. 앉아 놔줘야겠다. 음. 선한 뜻이 있는데. 아멘, 아멘. 음. 자, 오늘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, 종일 여러분들 읊졸려 보시고,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, 하던 일을 중단하시고 평안을 음. 찾으시면 좋겠습니다.